12월 27일 새벽 4시 40분에 일본 홋카이도 우라카와 앞바다에서 규모 4.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진원의 깊이는 70km였습니다. 이틀 뒤인 12월 29일 새벽 2시 45분에도 홋카이도 우라카와 앞바다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진원의 깊이는 70km입니다. 3시간 뒤인 12월 29일 새벽 5시 47분에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진원의 깊이는 60km입니다. 1월 3일은 초승달이며 일본 정부 도 1월 3일 초승달을 앞둔 시점 에서 12월 21일에 일본 내각부에서 강진에 대한 경고를 하였습니다. 12월 21일에 일본 내각부에서 일본 해구와 코리레구를 진원으로 하는 지진 강도 9.0 이상의 최대급 지진 이 일어났을 경우 최대 19만 9천 명이 사망한다는 피해 상정을 발표 하였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최근 연속 강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으며 특히 우라카와 앞바다의 지진은 큰 우려가 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과거의 지진을 살펴보면 2016년 1월 12일 새벽 2시 8분 3초 에홋카이도루모이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후 이틀 뒤인 1월 14일 오후 12시 25분 33초에 2021년도에 연속 지진 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본 내각부에서 9.0 이상의 강진을 경고한 바로 그 장소인 홋카이도 우라카와 앞바다에서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진원의 깊이는 46km입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남부와 혼슈 최북단 아우무리현 등에서 진도후에 약간 못미치는 흔들림이 관측됐으며 홋카이도 서부와 아우무리 남부 등에서는 진도 4또는 3의 진동이 있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하여 우무리현에 있는 루카쇼무라의 사용 후해연료제 처리 공장을 비롯한 원자력 관련 시설의 폭발 위험이 경고가 되었습니다. 시기를 보면 2016년 1월 초입니다. 바로 지금 2021년 연말부터 초승 달을 지나는 시점에 발생한 규모 6.2와 6.7의 강진이 일본 내각부에서 경고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발생 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특이사항으로는 2016년 1월 12일 새벽 1시에 필리핀 사랑가니에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을 한지 30분 후에 홋카이도 에서 규모 6.2와 6.7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또멕시코에서 연관성을 가지는 강진이 홋카이도 오라카와 앞바다에서의 규모 6.7 강진이 발생한지